베데스다는 몰랐을 것입니다 잘 포장했다고 생각했던 게임이 시궁창으로 빠지는 느낌을요 폴아웃 디렉터인 토드 하우드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브랜드빨로 어느 정도 게임이 먹힐 것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지금은 심연으로 빠져버린 폴아웃 76을 잠깐 언급해보았습니다 수많은 혹평과 함께 나락으로 빠진 폴아웃을 보면서 오히려 폴아웃이라는 시리즈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몰랐던 폴아웃의 10가지 사실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폴아웃의 탄생을 얘기하기 위해서 30년 전인 1988년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 이후 황폐해진 사막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노답 배경을 시작으로 미국 북서부에 남겨진 데저트 레인저들을 주인공으로 황무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해결하고 질서를 지킨다는 스토리를 가진 게임인 인터플레이의 웨이스트랜드라는 게임이 출시되죠 말만 들어보면 매드맥스나 북두에 관해서나 나올 법한 인간의 이면을 나타내는 무질서라든지 방사능이 퍼져있는 사막에 제대로 미쳐버린 인간이라던지 내용만 들어도 거의 빼박일 정도로 디스토피아라는 시대적 배경이 들어맞았었죠 그런데 인터플레이는 2014년 웨이스트랜드 기획자이자 수장이었던 브라이언 파고와 폴아웃1 그리고 폴아웃2 제작진이 일부 합류하여 개발한 웨이스트랜드2가 나올때까지 마음대로 후속작을 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웨이스트랜드의 상표권 자체가 게임을 유통했던 EA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디렉터였던 티모시 케인과 팀원들은 웨이스트랜드의 핵으로 인해 문명이 멸망했다는 컨셉을 중심으로 바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게임이 바로 폴아웃입니다 폴아웃이라는 게임을 정의하면 당연히 전쟁으로 붕괴된 거리와 소멸되어버린 문명에서 말 그대로 죽창이라도 들고 일어날 법한 포스트 어포칼립스라는 시대적 배경과 오브젝트가 핵심요소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사실 황폐화된 세계관은 초기부터 기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티모시 케이는 1990년대 다양한 인기를 구상했던 전통적인 판타지 rpg 장르를 기획했었다고 하죠 만일 이 장르를 계속 밀어붙였다면 폴아웃이 아니라 엘더스크롤 외전과 같은 연 연장선이 되었을 수도 있었죠 그 다음 아이디어는 백악기 시대를 시간여행하는 기획을 내놓았지만 내부 반응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전쟁으로 멸망한 포스트 어포칼립스를 주제로 한 폴아웃 프랜차이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폴아웃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선정하긴 했지만 폴아웃만의 요소를 어떻게 끄집어 낼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무한 상태였죠 그래서 티모시 케인과 브라이언 파고는 다양한 콘텐츠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인터플레이는 던전 앤 드래곤의 일부 판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라 폴아웃 개발진의 대다수를 던전 앤 드래곤 개발에 투입할 생각이었죠. 티모시 케인은 인터플레이 임원진을 설득해서 폴아웃의 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정하여 개발을 추진할 수는 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디아블로가 출시되면서 디아블로의 장르대로 폴아웃을 재구성하라는 압박을 하는 등두 번이나 폴아웃의 정체성이 없어질 뻔 했었죠 1990년대 말기에 나온 폴아웃1과 폴아웃2는 언제나 최고의 롤플레잉 게임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폴아웃 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폴아웃 초기 시리즈는 시점도 1인칭 시점이 아닌 탑뷰 시점이었고 리얼타임이 아닌 턴제 게임이었으니 말이죠 폴아웃 초기 시리즈를 개발한 인터플레이 산하 개발사인 블랙 아일 스튜디오는 폴아웃 시리즈의 성공적인 판매에 힘입어 프로젝트 벤뷰런이라는 코드명으로 폴아웃 3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 폴아웃 시리즈와 동일한 탑뷰 시점의 턴제 방식 그대로 말이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폴아웃 택틱스 브라더 후드 오브 스틸이 아주 실망하면서 인터플레이가 더 이상 돈줄을 대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인터플레이는 폴아웃 라이선스를 베데스다의 약 100만 달러에 매각했고 당시 엘더스크롤로 1인칭 rpg에 성공한 베데스다는 토드 하워드를 중심으로 기존 밴뷰런 프로젝트를 파기하고 새로운 폴아웃으로 폴아웃 3를 만들어냅니다 폴아웃3가 2008년에 발매되고 gta를 씹어먹는 폭력성은 많은 국가의 주목을 받았었죠 심지어 호주에서는 게임의 정식 아이템 명칭인 모르핀이 알게 모르게 게이머들에게 약물 중독을 권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될 위기에 처해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제로 호주에서 게임으로 인해 약물 중독에 걸린 사례가 나왔다고 호주 정부에서 이슈를 제기해버린 뒤라 베데스다는 호주라는 시장을 잃는 대신 아이템 이름을 모르핀 대신 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지역에 매드 x 라고 이름을 붙여버리죠 이 논란은 인도에서도 계속되었는데 인도의 문화 감성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발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도의 한 지역에서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nope.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그러다가 숨어서 하다가 체포된 인도의 어느 학생에 대한 뉴스도 떠돌 정도로 인도에서 게임은 사회적 이슈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폴아웃4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부 조연이나 빌런을 제외하고는 주인공이 대사를 직접 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폴아웃4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머나 세상에 주인공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임 디렉터인 토드 하워드는 성우를 채용해서 무려 13,000 문장의 대사를 2년 동안 녹음했다고 전하는데요 rpg 게임 특성상 대사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2년이 짧은 시간도 아닌데 그걸 소화한 성우도 대단하다는 말밖엔 나오지 않네요 물론 주인공 포함 폴아웃4의 모든 대사량은 약 17만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비록 폴아웃4 이전까지 주인공 목소리 하나 나온 적은 없었지만 의외로 폴아웃 시리즈는 세계 유명한 연예인을 성우로 기용한 적이 많았었죠 폴아웃3의 주인공 아버지의 성우로 리암리슨이 있었고요 I We'll talk more about this when there's time. Right now we have work to do. 폴아웃 3의 대통령이었던 존 헨리 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는 고전 명작인 시계태엽 오렌지의 주연인 마이 맥도얼이 맡는 등 의외로 많은 셀럽들이 폴아웃 시리즈의 목소리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특히 헬보이의 주연이었던 롬 펄먼의 이 대사는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파급력이 되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w a r War never changes. 인터플레이가 판권을 지고 있던 폴아웃 프랜차이즈는 상업적인 성공보다 브랜드의 성장을 더 만들었다면 상업적인 성공은 베데스다의 폴아웃3라고 할수 있죠 폴아웃3 출시 첫 주에만 총 3억 달러에 달하는 470만 장이 출하되었고 폴아웃 뉴베가스도 비슷한 성공을 거두며 출시 첫 달만에 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죠 그럼 넘사벽같은 기록은 폴아웃4가 출시되고 24시간 만에 2배 이상의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게임이 출시된 2015년 1 2월 11월 1 0일단 하루 만에 달성한 7억 5천만 달러는 당시 올해의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판매 기록이자 단 하루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비디오 게임 구매력을 이끈 전무후무한 수치 라고 할수 있겠네요 베데스다는 모드 개발자들에 있어 안식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내는 은둔고수들은 다양한 모드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폴아웃의 많은 버그들을 고치는 일에도 헌신하기도 했죠 그중 일부 모드의 경우 창작을 뛰어넘어 거대한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진 폴아웃 프랜차이즈로 만들어버립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이 배경이었던 폴아웃 시리즈와는 달리 팬에이에 개발된 모드인 폴아웃 캐스케디아는 미국 서북부에 위치한 숲이 우거진 시애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만 보더라도 폴아웃 시리즈의 확장팩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네요 그 외로도 폴아웃4 엔진으로 재탄생한 뉴베가스 뉴 캘리포니아라는 모드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요 올바른 팬덤이 이뤄낸 거대한 성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폴아웃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폴아웃만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당연히 배치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배치 시스템은 전혀 다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 과연 믿으실까요? 배치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임은 의외로 같은 RPG 장르가 아닌 범퍼카 레이싱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번아웃에 충돌 리플레이 모드에서 참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요소에서 영향을 받아 베데스다는 번아웃의 슬로우 모션과 정밀사격 시스템을 추가해서 지금의 배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폴아웃 시리즈의 숨겨진 사실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올라온 시리즈를 단한 번의 실수로 무너뜨리기에는 베데스다 입장에서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더 좋은 프랜차이즈로 찾아오길 기대하며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